<웃음> <웃음> <웃음> 어, 봉오파 회의를 총회를 시작하려니까 밖에 계신 분들은 전부 안으로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도보고공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실수는 거의 적어도 있는 것같은 제약, 회에서는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보고, 총무보고, 재무보고, 란상정, 기타상황, 그 폐회 선언까지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에서는 2019년도 전기통에 30명 이상이 통원되어 32명이 왔습니다. 32명. 아까 우리 내가 실어본 게 아니고. 정태 동생한테 꼭 쇼가가 됐습니다. 그랬니 32명이었다고 성원은 됐다. 30명이 넘은 혜택에서 성원이 되는 걸로 강도를 하고 계회를선언합니다회장님들 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두의 그 제가 정치의 재산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는 이미하면 은종 명의로 들기를 하고, 개인 명의로 된 은종답을 전부 팔아서 환수 조치를 하자, 우리 초교 재산이 될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회의를 주도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 여러분, 혈당점 인사받으신 분들 감사 보호하십시오. 감사 보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 건물 그 상가 수익비가 약한 3,900에서 4,000 정도,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에, 돈, 또, 저, 저쪽 자야 또 해도, 또 우리 동네, 이쪽 하면지 한, 한, 거의 한 400만원에서 정도 수입이 돼서, 저희들이 한4 0 0 0 몇백만원 가지고 1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많이 지금 지출되는 돈이, 에, 강규 건물을 사면서 2억 가차에 된 빚이 한 9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일 많이 지출된 부분이 에, 산, 또 논, 이런 밭, 이런 덕, 어, 등기 이전하는 이전비가 거의 한 9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있거든요 그동안쭉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산이나 아니면 건물 이런 것은 문중으로 등록이 되는데 농만은 문중으로 절대 지금 현재 농지법에 의해서는 절대 등록이 안됩니다 전부 개인만 되지 개인한 외에는 어떤 그사람들이 아니면 단체 어디고 이 논업 등록 이전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상황이 보어져가지고이 문제를 방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지출을 한그 이전비가 올해도 들어갔지만 내년에도 안들어가야 빨리 이전이 끝나야 사실은 이런 돈들이 우리 문중에 쌓이는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라 저도 감사하면서 많이하는 돈이 지출이 됐지만 은 그래도 할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어 알아서 여러 어 정치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웃음> 그 다음에 <웃음> 회장님이나 아니면 분들이 문중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내 상임처럼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감사가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들은 어, 시간보다 많은 참이나 요리는 못 줘도 밥 먹고 다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사하다. 먹었냐 안 먹었냐 따라다닐 수 없는 거고 본인들이 지출해서 적은 거고 또 지금까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믿고 앞으로 삶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계속 옹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여러분들께서도 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문중인이 잘 지, 저, 발전되고 또 아니면 또 많이 모여서 후손 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이렇게 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오늘 감사는 에, 보고는 이것으로 드리고 저희 지금 현재 사 있는 에, 건물이 현재 10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 그 상가에서 나오는 돈이 한 4천만원 이면 저희 문중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이더 그, 저희들이 다음에 만날 때는 회의 한다고 이거 팔자 저거 팔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 그 축제 형식으로 만나서 즐겁게 마시고 얼굴 보고 웃고 이렇게 충친들 어, 간에 얼굴 마트에서 즐겁게 헤어지고 잘 가시라고 잘 오시고 다음에 보자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매년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겪어야 진통을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하고 감사 말씀에 가르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총무위 때문에 총무 보고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작년에 2018년 7월 1일 날 연관이 불렀다 해서 첫브레이로 했어요. 근데 그게 한 건이 세 개의 한 건이 나왔는데 이러한 건은 개인명예에 등기된 문중 전체 매각 처리건과 개인명예에 등기된 이야를문중매에이정하는것데 <웃음> 그때 당시에 대표인들이 20명인가, 지금도 20명인데, 그때 대표, 큰집 10명, 작은 집열명 20명 중 16명이 참, 참석했는데, 찬성이 참석 15명, 기권 1명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문중병이 한 것은. 그래서, 문중병이 아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도 다 그때 처리된 거고, 이완함은는 직원분 중이면육6 5원분을 매그그 사장이 얘기한 것이 그 20% 정도만 더 연장할 것이 파서 탈을 수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4천평 정도 되는데 그시기3전하고 두고보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끝나버라고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태로 두고보자것도 아무 필요 없이 돼버린 상태고 세 번째는 전기총의 감사 여비그 거마비권에 대해서는 서울사람들은 10만원 그전에는 전라도는 5만원 전라도 예에는 10만원을 주던 것을 좀 여비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서울사람은 7만원, 5만 전등권은 5만원 정도되고 전남권은 3만원에서 오늘 그것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통과를 시킨 거고 두 번째 회의는 강태공에서 지난번인데제 2만원 예산 편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문동에 발행해지면서도 내년에, 그것은 올,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이돼야 된다고 참고해 주는데, 5처럼 작년에 그예산평성이 나름대로 해나게 된것데 이번에 대표이에서예산평생으서 승인을 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종종, 종종 한수를 바란 것은, 문중재산 중경의로 개입인 병의로 된 문답 중 전체를 매수하여문중명의로할수 명의 있는 총 <웃음> 재산을 한수하던 중, 운중 원로분들이 문답 중 전체 매조권은 다시 정에서 다시 결의하자 하여 이번에 오늘 이것이다잡료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최선작 임대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표에서 회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 5월 한 25일 되면 많이 된다. 그 안에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큰 집손 7명, 작은 집손 7명 그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은 누누이 얘기 안해도 그렇게 돼있고 4월 27일 재단 정주실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되었는데 우리 금호 대부님 동방아재 상일아재 정배씨 오란산 지구국문으로 된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료 했고 문답 등 성수씨의 명의로 상수씨 명의로 된 것은 상수아지마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해버리 문답등정재정씨라고저 동북이 아재 그 아들이 저그 지난번에 돌아가시고 그것은 개우이 씨그 개우이 동생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상속이 나기 에그한수 조치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안되고 해버리 문답등 낙원 씨되어는하람은 낙원 그 대부님의 두째 아들의 동계 앞으로 명의를 바꿔가, 바꿔가지고 지금 그개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수 조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랑산 정동익 씨 집은 오랑산 정욱 씨하고 집은 문종병의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런방 지금 여기도 와 있는데 사위 동생이 여기 와 있는데 해준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쉽게 해결한는것만해서 이제 처리가 지금 안 되어 갖고 계속 추진 중 있습니다. 그리고 자야 선상 사봉 씨저 우리 저 사봉 시가 아니라 진훈씨 휴상 씨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단계 고인께서 서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벌이 다변동했지지적상품도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병의에문다지한핀지도매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신청에나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무보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은 작년도 7월 대표회때위 신납기는 정웅기 씨라고 저세종씨에 사신 분인데 저 큰집손입니다. 큰집손. 나를 장확히는 뭔데 사람은 잘 아는데 몇대손은 나하고 같은 형님 형닙, 같은 형님도사는은3십 30, 삼세손입니다. 3 30, 3세손근데그 양반이 우리 대표님께 회의때 때 식사비를 자기가 자으면서 내가 되겠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없고 이렇게 예, 총송제시기고서 작업을 보고를 <웃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팜프레스 지금 들한테한 분씩 아, 말이팜프레스 예, 전부 다리정들한테한 그 분씩 다배분있겠습니다 <웃음> 이것을 낱낱이 보시고,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진짜 질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그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웃음> 보시는 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안의 말씀이시고, 소상의 말씀 드리겠고, 팀의의그 안건 상적을 아까 그 회장님이나, 우리, 어, 총무님이나, 감사하께서도 말씀을 대충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송춘, 어, 춘들이 알고 계시는사안이 신광교 삼성리의 답이, 그 번지 이야기 않고 831페이지, 835페이지에요. 그것도 현재 그 개인 앞으로 매니아 되어있가나뭐 상당히 그 난감한 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골이 다 예, 944-1번지 824평. 이것도 개인 앞으로 둘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해골이 다 944-6번지에 707평. 대충 다 이걸 반품해서 보지면 알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우리 총무님이나 회장님이나 감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모님이 계실 때는 예 시내를모셔다니고 이렇게 하시다가 부모가 삼당하시고 나서 제가 여기 누군 출입한 지는 불과 한5년 됩니다. 그래서 한5년된 계에 보니까 사실은 어떤 돌아간 상황을 모르다가 내가 작년부터 약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동친들이 이거 환자그집행되에서이로유혹으로하는거 아니에요. 동친의 어르신들이 답이 합의해야만 이것이 모금 성사랄게 는것이고 지금 어떠한 것인지 신광의 것이 현재는 에, 1964번 다시 일번지에 836평이요. 그것이 정창수 씨라도 그분이 본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조합에서 돈을 갖다가 1,200만 원을 갖다 쓰고 연체마다 2400만 원이 나어지 그거 본인이 계시면 일을 하느냐 되느나 본인이 안 계시고 자꾸시통에 자제분들이 사회상활을 떠올리고 보니까 자자제분들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쩐지 우리 중에서 2400만 원 돈을 줄려야만 하는 것이 원상복구가 될 입장이란 말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나오보서는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결하고 대표원회에서 이것을 강의를 된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면서 하고 싶어도 종중들이 우리 안 해주면 못 오는 것이고 또저안 해주면 이게 서로 이제 법적 강제, 그러니까 법적 싸움이 되는데 종중당이 그런 소란을 갖고 싶은 마음은 추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중단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오늘 이제 30명이 모으셨으니까, 가부한 쪽이 모으셨으니까. 예 여기서 일단 그 그것을 좀 대충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서 집행관 약간 힘좀 실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그 재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그 말씀에 판프로에 정부 그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저희게 말씀에 소에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재무를 맡으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잘 알아서 아주 나는 세밀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를 쓰려고 내가 감사한테 믿리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과. 그래서 감사님과 사항해 돼가지고 가야 집행이하시고다안야하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오. 그러면 이틀도 되고 사흘도 돼야죠. 그래서 감사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제 개인들하고, 대적인 마음대로 하고, 품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등> <놀람> <놀람>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학건 상점은요 종충산 명의로 된답 전체 매도하는 것인데 그1234567 300에 나요어요 매매를 해야 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웃음> 네, 저, 저희, 저, 저희,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제1의 의안, 의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제1의 의안, 종친의 재산 중 개인 명의로 된 문중 답 전체 매도권, 에, 신광 3덕리답 1069의 1번지 835평. 애보리답9 4사의 7번지 약 814평. 애보리답9 4사의번지약7 1 0평상공리답1 0 7 0의 1번지 9 0 7평상공리답1 0 5 9 다시 지 번지 5평5평리5 1 0 5 8 5지 번지 약 770평 에보리답 943-12번지 476평 에보리답 943-11번지 약 395평 제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종친의 사나 송계문중 죽포문중 지업문중 재산중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인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된문중탑점체를 매도하여 문중민 모두가 재산권이 있는 종유 재산으로 환수하기 예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리 탑, 상공리 탑 말이야. 이거는 예, 예. 그 지산사 목시로산재 알만데 네. 어, 몇번지? 공지다 예. 몇번지? 여기 있잖아요 1 0 5번지공 다시 1번지 1공 다시 번지1공 다시 1번지 이거는 지산사 할아버지 목시로 사는 이는적이다 팔아서는 안 되니까. 예예, 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난 저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예, 지산사 목으로 5천만 원을 했는데 그 5천만 원을 그 정치네 집행부나 아무 분들하게도 연락이 없이 집행부 그 아니죠 지산사 유사 분들이 그걸 배수를 했어요. 그데 매수를 했는데 에, 저 원래 문중재산이라는 것은 관례가큰집 작은 집 이렇게 한 분씩 해가지고 명의를 하는데 그 답은 그 작은 집손두 분을 명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치내에서는 그것을 놀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에, 그런 청회에서 길을 를 이렇게 했고 문기, 문기 들어가 있아니최 재산에는 안 들어가십니다. 유서로만 들어가십니다. 아, 아, 아. 그래서 그런 이제 그어 그것도 총에서 종친의 재산으로 정해 줬기 때문에 총에 엄격히 총에 종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돈을 파는 것도 여기서 교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 예, 장 예예. 제 시작이잖아요. 아까 세 분이 30명이랬다고요? 30명, 30명. 33명이랬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총회에서 결의권을 가진 것은 오직 보공파 그, 직속으로 여자도 출가한 일가 중에 오고 외지에서 이 오신 분은 자격이 기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총몇 명이냐? 정확하게 총 정할 33명이에요. 어느 아, 분이 자, 여자분 중에서 승객거요 오면 하자만산속거요 오면 사람인형을다사 여자분 중에서 어. 시집 나가는 돈이. 시집 온 사람만 자게 <웃음> 요수 의자가 서른 두개 들어왔어. 두 개. 아니 여기 사람 수시 <웃음> 쉬어봐. 의자가 뭐냐. 여기, 네. 여기는 수원성님 딸입니다. 직속 거기는 사는 <웃음> 거고 또. 그리고 없어요. 안, 잘안 쳤어요. 그럼 여수만 저는 그, 아니어요 그, 아니, 그, 그, 그, 아, 아, 또, 또, 또, 여기 여자분. 예. 네. 우리, 우리 손이 여친 예, 예, 예. 또. 네. 네. 어, 정고약이 네. 저희 쉬어봐옥쭉쉬어정확하이쉬어잠정옥약 얼마 안된다 아, 정옥 우선, 음, 성을 그. 여부를 알아가지고 얘기 해야 되니다 근데 정옥이요? 33분이에요. 33년이 해당니까요 33년이. 어쩔 죠 그러면 성을 <놀라> 대학교요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성을 제가 내년에, 내가 예년에 좌야 시대나 연예인 시대는 못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할게, 몇 년에까지 내가 상당히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때아예뒷방을로 해서 내가 한번 지어서라도 이번만은 좌야의 시대에 참석해야 되겠 양동의 시 참석했고, 그래게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오늘 참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고 훌륭히 시절를 모셔보고 참 만족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충심으로 그, 고생을 데대 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는 지방에도 아니고 서울 또 미국 부스까지 참석했다는 거자 우리 정신의 예, 반전에 앞으로 성하에 보인다. 이런 점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읽어 나온 것은 에, 살아서 내가 나름대로 느낀 말을 얘기해가지고 가족을 말로하나 유언처럼 아무 의냥만이몇살때 죽기 전에 문제중 운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담아 들어가지고 앞으로 정치의 발전에 참고를 했으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 드두그부다드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있을 거요 300이 답. 저기 1070 다시 1번지. 알았어요. 추천을 하니 말씀드릴. 드리... 네. 네. 먼저 말씀드지고 싶은 것은 지산사, 지산사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께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잘 아시다시피 아니죠 이해할게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지산사는 쉽게 말해서, 지혜권권서 정씨의 네, 얼굴, 네, 얼굴. 내얼굴이 네, 아, 우리가 지하사가 있기 때문에 의대 나가서 행세를 합니다 행세를. 네. 양말도 사고, 네. 우리도 이런 네. 상을고있다그호소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행세를 할수 있는 얼굴이라 이래 네. 다행히, 네. 석단을 네. 돌를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산산은 우리 얼굴을 저렇게 만들 수 있었, 있었다 하는 일. 입니다 지산산 내력을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어, 700, 1741년 숙종조 숙종조 때 지산산 현재 위치에다가 사당을 지었습니다. 사당. 그것이 지산사라 됐어요. 왜지산사라 했냐? 지작실 마을 산에 줄거리를 지었다. 그래서 지산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 1414년 숙종조 때 지어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선생님이 누구누구냐? 임남, 공신 충렬봉, 할아버지. 오늘 저, 저의 시의 원수들,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예를 들공 할아버지. 이 장면도 권신입니다. 그리고 저 산후에, 그 제일 위에, 지곡공 할아버지. 그게 두신입니다 <웃음> 돼. <웃음> 왜 월급이냐 아까 충북 할아버지는 인간때 공식이고 그 노권이 있습니다 또이 주포구 할아버지도 인간때 보아갔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녹권내가지고 공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직업공대장이있잖이한 <웃음> 병자 병자호랑 병자호랑 그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산성 올라가시다가 왕이 승복은바람에 그냥 내려가지고 역시 고신 그래서 세 번을 모신 사당을 지어가지고 후손들 우리 선배된 이혼을 받들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제사를 모시다또 후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그 사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1414년 숙정. 후조때 150년을 쭉 이어놓았어요. 6시대도 보시고 후손들이 거기서 글도 배우고 그랬다가 고종 때 고종 때이서원은 전부 없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고종이 아, 아니 이제 아버지가 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어, 흥선대원군이, 아이고, 사당에서 다행 나라에 욕만 없고, 이렇게 안되게 돼갖고는 정쪽을 그냥 서울을 없애버라고 철대명이 내려왔어요. 철대명이 내려어요 없애버라고. 그때 몇 개만 남고, 40여 명 남고, 수백 개의 사당이 그때 천국 철대였다. 그때 우리 그, 맞아, 지산사도 없어져 어요 그래서 태국 50년을 좀 나갔다가 없어져가지고 무료 된게그 후에 흡손들이 연극에 타가 지산사였다는 것을 크게 얘해서그 유업이라 세웠어요. 그래서 현재 지산사에 다 모신 세 분의 유업이 바로 비각이 그때 지산사 부터 있었던 그것 매력을 알기 위해서 지금 그유업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도차에에서 돈이 생리기 때문에 주로 내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지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는 아, 그래 지어놓고 오늘 대조비도 뭐 호남 정치를 했습니다만 내가 그 공직에 있을 때 공직에 있을 때 부총이라는 거다. 그 국장이란 거 일부러 자랑스럽게 내가 배울 겁니다. 그래갖고 자, 우리 선조들 은 이런 사람 이런 분이다. 삼총신이모셔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설명을 듣고 하트 훌륭한 기반이다. 그 정말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허진해가지고 돌아가시기나 한 사람은 우리의 하람이 뿐입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주의 손님들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대대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2012년에 제가 종진을 만들고 회장을 할때 이 띠가 3년, 이 띠, 1년 끝나고 2년 차에, 아이, 가 지금 내가 후손들한테, 후배한테양보고 됐을 고 내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나는 그만두고, 총회에서, 운한 명이, 월엽불하게해관마 바닥에서, 사진까지 다 했습니다. 시운한 명이 보여서, 회장을 하고 여러가지 기타 논의를. 추천을 한 사람이 해가지고 가부지가 내 회장 후임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어 나왔는데 그 인계를 하면서 내가 회장 이제 그만 주면서 가부지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렇게 우리 지은씨의 얼굴이 미, 이것이 계속 보존을 잘 받으면 안되겠다 회사 내가 특별히 도자에서 받은 돈 쓰고 남은 그래서. 이것을 관리계에서 5천만 원을 띄워주라 5천만 원을 이거 손하의 지산사 유지관리 왜냐 문중체산이 그런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문중체산 관리가 잘못되가지고 없어지게 되면 지산사 관리가 누가 갈거야 그러면 이제 저렇게 우리 얼굴이 없어져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총에서 회 내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관리체험자를 정해라 그래서 내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자, 정동주, 내가 이걸 만들어 치웠다. 그래서 내가 살, 죽을 때까지는 내가 관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 가장 고생 많은 무의, 기씨 유사로 좋겠다. 그리고 문기씨 유사로 좋겠다. 해서 세 분을 통해서 유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사들이 회사를 관리해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 문중도 있지 않냐? 아니, 그것이 아니다. 문중도는 타서 하면 이것이딱 뛰어나야지 서로 빚게 되다가 이제 주우공 쪽은 가리가안 된다. 아직이 몫으로 해주라. 해 5천만 원, 그때는 12년 전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가 좀못았습니다그 5천만 원만 뛰어주면 가만 계산하니까 은행에 이자 가지고 풀베개하고 나무 관리하고 세비하고 비아노면 물주고 그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원 어찌냐? 조습이라고 만장일치로 차선을받았습니 아까 사도 세사람 그래서 그 총의 결리에의서 5천만원 따로 목시을쓰다고 관리 목시을떼놨어요뭐 정동주 주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자기 위해서 완전히 보장을 했어요. 그러면 아 문중통신을 할까 아니에요. 최근딱정해을드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원 떼가지고 이자는그 이자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은행 이자가 떨어져요. 그 이자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고, 아니, 말로, 나도 부자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이 짜버리면, 5초만 넘어올 수가 있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까 유산를 결정했는데, 이거 5천만 발짓고는 유산를 몫으로 딱 결의됐기 때문에 유산를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 이제, 문, 이제, 문기 오고, 기원이 오고, 나오고, 성리갖고안되었어 요거 돈가지 했으면, 이거 어떻게 분리하시면 안 되니까. 땅에다 묻어봅시다, 땅에다가. 땅에다 묻어봅시다. 그러면, 너는 한 달이 삼만원 거기서 나온 곡수 돼가지고 하면 이자회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아까 성공이 논의 한 단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가지고 한 단위 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니까 그것도 물품 넣은 게 매도 넣었다고 하는데 기본 취지가 달라요. 돈으로 가지고 있어 없어지니까 그돈내 실당을 사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곡수대가일년인만한 6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벌처를 최선한네번 그 이상이야. 또 나무 이비주에서 갖고 가야 되 여러분 가면 지금 그 뒤에가 벚꽃나무 200주를 심어놓는데 그렇게 관리도 좋하고1개0여서를고 완전히 커버렸습니다그러서 양쪽에 똑같이 계개해야겠참개획적으 했어요 양쪽에 은행나무 구웅으로 또 동병나무 구으로 뭐 백일업 구웅으로 또반성구으로 이렇게 해놓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묵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것 매년 전지도 해가지고 어, 풀도 해야는데안 되겠다 해서 다행히는 한 단지 사가지고 거기서 나눠가지고 충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선 문중로상사왔네 이것은 지산사 몫이 있어. 5천만 원에 대한 것이 때문에 완전히 지산지 몫, 몫이다 이게. 문중로해가지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 몫이 해, 지자. 그래야 이것이 보여 된다. 해가이뛰어는것입니 이게 봉체, 내가 삼은 것이 쉽게 뛰어나면안 좋은 생각으로 했다. 집으로 해서 퍼자 이것이요. 퍼불 아, 이제 자결가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배도 대상이 안 돼요. 네, 시관계산 간략하게 말씀해 아, 주시니다 예, 예. 아 알았다. 내가 시간이 그, 이제, 가하 내가 이제 또 흘리고, 때가 없더니.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배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결론이 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네. 아까 논품, 논판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말잘 틀리시오. 논품은 논품 하자는 안 되니. 안 되니. 왜안 되냐. 이유는, 여기 지금 집행이 되는 것은, 요새 개인명으로 있으면 저그먼 훗날에, 현재 논이 되어있지만 그소 중에 불량이 되아있서요 우리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삼부지내 것이다 하고 불량 빼면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도로 그런데 법적으로 됩니다 왜? 현재 내가 우리 일가 중에 사직공포라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재판을 가정해서, 자, 그러면, 재산들 있을 거 아니야? 옛날 재산들이 어, 문득 재산이재산들 있을 거아 여기 있습니까? 폭케세사람은 그러면, 참고인 두 사람 참석해고 그,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예, 문득 너가에서 우리 손이 벌었습니다. 그래? 나쁜 사람이구만. 그래서, 패스로 오고, 뭐 이겠어요. 이 재판 문제도,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재판이 돼도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생각이 때문에 연결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오늘 많이 다녀갔는데 올해 우리 정식들 많이 있습니다. 사직공파, 절제공파, 호상공파 월봉공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너는 사들입니다. 사들여.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몇명이어서저기 문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 사람들 그중에 그 불량인 사람 나올 때데 어째서 논을 팔아서. 어째서 논을 팔아서. 그런 몇명 없기 때문에 참.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불량한 외에는 세상에 묵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 이, 이, 이, 먹을 수 있는 게되었다 그런 막된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그런 애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째 이제 와서 이것을 득주해 가지고 꼭팔아야 되느냐 생각에 없어 우리 그때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못 먹고 못 입고 최수한써 우중 너는 장만해 놔야 벌쳐나다 하고 시대를 모신다 그래 경기에서 굴러가면서 사는 응답이야 그런지 우리에 대해 와서 그럼 풀자 자 풀다 가지고 그 돈을, 아까 면, 이제 용어 찾아하는데플러서 도둑 형때는또 13명이 훑고 아니오. 그럼, 그럼 짜면 다 어떻게 보또 집을 산거라든요 13명이 훑고 아니오. 거기서 이제 아까 법에 의해서 사는 국민상에 대지반은 주택이나 대지 안 됩니다. 그러면 천상 문중에 누군가 13명이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에 서지, 자고 그 중에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가 또얘기 나온다고 일어나자 않아 꼭 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혼나가냐 네. 갑자기 그래서 내가 어직에서현장에 나한테 네. 너, 네. 내가, 내가, 내가. 그런지 마라 너 그러면 너희 자식이나 해갖고 네. 너희 아버지가 네. 너희 할아버지가 네. 우주를 노받았어요 대단히 네. 요을끄다 그러지 지 마라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얼마나 하냐 역대 해장도 안했는데 어째 니가 해대 해장돼갖고 하냐 마요그 하지마라, 나쁜 얘기를 했지 근데 오늘 또나왔구또 나왔어 그래서 얘기하는데, 허수합니다 욕을 물어 나와라고 생각났네 암프라도 법적으로 도 성적을 지이 있고 또양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적은 없습니다 또 담임운중에도 다이런게 모으는 없습니까? 의아가들은 그냥 판사도 있고 백과도 있습니다 다 차분해가지고 대자할때다 그리고 언젠하는법이 바깥, 바깥입니다. 그렇게 염려지 말고 지금 안 꺼냈어요. 내서 내서 자그 다음에 하나 지적실 마을 유적비가 있어요. 유적비. 당부하기는 맞습니다. 지적실 마을이 잘아시다피 6개월 때 타는 거 아니에요. 여승 발라사건 그, 저, 칠시만 저, 저 와비에 보면 내가 또그 내려가 딱 돼갖고 내가 저것도 해하는데 그것이 해방이 1455년, 45년에 해방됐습니다. 1548년, 3년 후에 여승 발라사건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승 발라사건에서 폐장병이 일개 소대 31명. 그 사람들이 불글락장을 통해서 저를 이곳으로가기위 해서 가는 길에 우리 지적진만 했어요. 밑에 뻥좌고 왔어요. 그때 내 형님이 몇 장면 됐습니다. 여자 아까 봐서 저기 저, 지금 유어 저, 이거, 신도비 앞에다가 송들고 뭐다 해갖고는 딱 가다 놓고 진짜 자고 왔거든요. 아, 형님 저불론만 말씀하셨고. 예, 저... 아, 당부만 했겠다. 예, 예. 너무 그래서, 아, 알아요 내가 실은 알았 그래서 시국을 안했는데 내중에 네 이틀밤 자고 들어가면 형님이 면허되니까 시고를 했죠 그렇게 한평경찰소에서 지색실 여러분는 전부 빨개이다 없애버려 해갖고 일쇄하고 집을 다불지 질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아까 저 신목재가 오고 그 밑에 부대나갔고 나머지는 나물... 그래서 그때 백인정도 그, 그, 그, 그 타버렸어요 타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그때 이제 다시보다 집게 한게 뒤에다 저수지 생겨. 저수지 터져보리면 크리다. 그러니 일본은 그때 나도 관계나당습신다고하 일본은 못 포, 강제 를나가고 그치 모든 사람은 지금 그때는 감면 감히, 감매해서 집에 가고 오늘 좀멀대는데 뭐 왜냐? 지금 나가 죽고 여러분들 먼뭐 후날에 70의 유역비라도 서울선생님들이 그러라면 후손들이 아이고 우리 선녀대의 새거지가 이런 거 궁금해. 이것이논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유적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주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유적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선언하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얼굴 지산상 끝까지 보내놔라. 그해서는 아까 5천만 원에 대한 몫신는 절대 절대마라 절대 왜? 우리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그것까지 퍼라보라? 퍼면 이제 집에군공의하면아뭘좀 퍼먹고 도할수 있습니다 안 돼요 책임자 땅을 맺게 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포소를 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첫째로 지산사 유지관리 잘 해주고 두째로 너무 퍼지 말고 셋째로 아까 마을 유지업비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대대손이 자,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사 하는 것을 제가 당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임, 이제, 회장님께서 참노고에도 불구시고, 예, 여러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세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또 다음에 말씀하실 분예의이였어요그 예. 말을 연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명령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아이야를 하면 3시간, 4시간 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저동료아재 말씀을 그걸 저희들이 모른 바가 아닙니다. 네, 동주 하제 말씀을 저희들이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동주 하제 말씀 수정하는 한 말씀 내가 드리게요. 물론 지산사 중요하죠. 사회상 지산사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입니다. 물론 이 나이도 아니,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 정리, 정리. 다 같이 아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자산적인 양으로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뭐, 문중의 이에 대해서 참전희회장님께노고가많으 셨고, 또 지산사도 사실상 아재분이 물론거시를 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지산사를 털리게 본 것은 그건 참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담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산사 문제, 아까 우리 뭐 대부 말씀하시대요. 그 지산사는 이것은 우리가 보호를 허접더라도 어떤 자손이 밥을 팔아먹고 싶어하는 자손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내 함자, 아버지, 선친이요 학자, 글자, 더럽히고, 그 가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간장으 계신 종치들께서 막상 아직까지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자제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자제분하고 누가될거 아닙니까? 이건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라고 일이 천차마자 커져버려요 그걸 누가 감당하시겠어요? 그 모든 법적 수도비 그분들이 본인들 지금 해야경제하고오신 분들이 각서를 해줘요 응? 이거 책으로 짓겠다는 거 그래 않고는 무슨 값도 안 내놓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그걸 좋은 말 잘했네 도저히 납득한가요 저? 그말 잘하고 문중의를 하면은 이거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정광시기, 정상기, 정명훈이가 지게 앞으로 큰감 챙기려고 지금 밥을 팔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왜 이것을 내가 하시나, 제일 침해 그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대에 시려면 끊임 하나 얻아갖고 하라고, 하라고. 3일 4흘을 와가지고 잠자고, 그래 보고 갔어요. 그래서 석사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족신들 여미를 지펴는 것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주림해가지고 말이죠, 주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개인 정광기정상기 정명의 개인 앞으로 부기영화 누리려한것 아닙니다. 그점 믿고, 이번에 기왕이 말씀 나오신 김에 재산 이 한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을 족신들이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미지미지 밀었으면 해야 된다. 우리 대가 모르면 해결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제군진들이나 아재들이나, 언제 돌아가신다는 보장이 없어. 100년, 200년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건 막상, 앞으로 한달 후에, 두달 후에, 보인 되신다 고 합시다. 그건 누가, 아까, 어떻게 감당하냐고 말입니다. 아까 결론을 하셨어요. 예, 잠깐만요. 그러세요. 제 수정하는, 뭐시냐면은, 하 예 물론 그 아들께서 지산사를 참 과정도 많이 하셨고 그 지산사 앞으로 5천만원 이래가지고 지산사예따줬단는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금 수정안을 본 아니더라도 다른 한반은분명 이것을 오늘 결정 정신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앞으로 나오는 것은 찾아야겠습니다. 거기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저는 사실 저도 우리 아버지 땅한 편도 지금 한 편도 할아버지가 준땅 팔아먹으면 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팔기 쉽고 우리 집 지금 저 집터 팔더라도 저 절대 안 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손들한테 계속 연결돼서 이전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중 것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가는데, 우리 아들이 돈 내고 나서, 이건 우리 아버지다든가 내것이다 하면 우리 문중으로서는, 바, 현지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놈을 팔아서 어떻게 잘 연구할 하고 지산사 문제는, 우리 아재가 진짜, 저 지산사 맹들지 말라고 저 무조건 반대했어. 왜? 그동안테 강조다 큰 건물 사서, 몇, 몇억짜리, 십억짜리, 이십억짜리 나오면, 고르는 서그야돈 나오면 잘 쓰다 했는데, 아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문중의 역사 또 아니면 선조들의 그얼 이런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산사 에, 문제는 우리가 일년에 예를 들어서 문중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지산사 앞으로 매년 나온 얼마를 준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결의하면 됩니다. 단왜그 논은 안 되냐면 그 논은 만일 이제 기획대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획대 앞으로 되어 있어요. 뭐기획대가 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놈, 이제 자꾸 상속했어. 나중에 그 놈이 어디서 파이라도 된다 그러면 아, 아들이, 나 몰라. 나라, 내 우라고 지고 싶은데 내고 싶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 그놈 팔아서 멋을 그 먹고 막 이러자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을 냅니다. 수정안입니다그 지산사 앞으로 동조화제가원하시는 대로 살아 계실 때버는 만큼의 어떤 거기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출하겠다. 조건을 걸어서라도 왜 이번에 만일에 이것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 지산 납부서 재해놓고 팔았다 합시다. 나머지는 다해결 됐어요. 나중에 이것만 저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지 오늘 당장 지산사 뭐그놈 팔아서 그것도 어쩌자 저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논 하나도 안 팔아도 현재 4천만 원 나온 놈 가지고 문중 충분히 지금 운영합니다. 얼마 든지운영 됩니다.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운영이 지금 됩니다. 되는데 한 문제가 그런 문제, 상수화제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의견이었지 다른 어떤 의미는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들 팔아서 돈 쓰라고 감사나 나 같은 사람이 나두고어요 저분들한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 저 동친들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산사 목이면 지산사 목으로 예를 들어 1년에 얼마가 필요한지까 얼마씩 매일 준다고 의결해서 딱 명문화시켜서 지산사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서로가 하면 좋,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음에 그 말씀하실 분말씀해주시바랍다 예, 조금 많니다 여기서 요아고아 네. 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 나온 것은 내 얼굴이 잘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에, 제가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상아 당계 당하한에 어, 늦게 하고 보니 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은또 협조를 해줘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봐서 올립니다. 우리 보흥과 정치네 우리 이 내에서는 아무리 좋고 나쁘고 간에 타급 거시기 추락하고 있더라도 일로 모게야지 호남 정치에 가서나 여태 딴데 가서 우리 가시는무이 어쩌네, 나 아니면 안 되네. 이런 말은 차후로 빼주시 바라고, 시상사에 대해서 어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올리란다. 한간에 2, 3년 전부터 산을 폰에, 논을 폰에 이런 것이가 떠돌아가지고,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에 모두가 아 돈을 200만을 준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 지산사라는 것은, 에, 상당히 오래된 집니다만은, 근래에 와서 60년대에 어떻게든 복원해갖고 한 것인데, 이 지산사로 인해서, 그서는적게졌습니다만은 사군에서 이렇게, 에, 우리를 직시하고, 어, 우리 진정정치네가로 인해서 현재, 에,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업이라도, 딴 것이기는 재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오이라도 유지를 해놔야지 4, 5년, 6, 7년 해가면도3에못 보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것이하고 200을 준해, 100을 준해 하면은 절대 저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산사에 대해서는 그한 방구를 꽉놔두겠겠다이런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 그 다음 어이크전요 어, 존경하는 정치인 어르신들 시조로부터 31세손 정경유입니다. 지난번 그 대표위원회 회의 때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깨끗한 공기, 기름진 땅, 맑은 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쾌적한 환경, 지적실이라는 곳에서 꽃피운 자랑스러운 문중이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이어갈 근본이 터전입니다. 이런 그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조상님들부터 우리 원종을 갖고 오기해서 갖고 노력을 기울이신 점 모두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주인 항상 머릿속에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했던 그 광식시 정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정안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가까워 그 오신 그 노고도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데, 이것 정도, 어안 들어줄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임을 해서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자연과 유산을 더욱 아끼고 발전시키며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바꾸는데 전 문중원이 노력한다고 이렇게 또 결임을 채택했어요. 아울러서 우리 보고고파 문중은 사문중도 군소 작은 문중도 좀더 힘을 기울여서 그문중에 애로가 있다면 큰 문중에서 보공공방문종에서각 3문 정도 여러가지로 도읍기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점 그리고 혹시 노를 팔게 되면은 얘네들이 잘못 쓰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을 체제로 볼때 한푼 한푼도 절대 누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 한푼 쓰더라도 후지 허락 맞고 또 총의 추인을 받아야만이 이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여이 돈이 잘못되거나 그럴,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산사 몫으로 남겨둔 한방구는 어쨌든 그 몫으로 남겨서 그 유지가 잘 받들어질수록 하고요. 또 지산사에 약간 수리할 부분이 있다 할 때는 이 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이로운 업적에 절대 흠이 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해주실 분 계시면 네, 말씀하실 분있없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 행천 형님께서 논이나 산을 뭐 이렇게 팔아서 재투자하는데 건물을 사고 지고 하면은또 개인 명의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엔터네님께서 조금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에, 대지나 임야나 이런 건물은 문중 명의로 명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광주에 사 있는 건물도 지공 문중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광식 씨나 경류 씨가 재산사 몫은 놔두고 나머지만 팔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족친들 재산 정리를 하는데 일부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이제 가만히 전화상으로 의중을 들어보면 내가 왜 먼저 해줘야? 그 누구도 안 해준다고 같은데.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해준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준 것 닮아요. 기득권을 끝까지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산산 원도 어히이지족 논인데, 그놈을 딱 개인 앞둔 것을 띄어놓고 나머지 개인 앞둔 사람들한테 그분들 명이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이고 그럴랍니다. 혹었어요? 평평성이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논을 발전한 첫째 이유는 이 개인 명의로 된 것은 문중에서 본중결의총에 아무 해봐야 고난이 없어요. 개인이 나 못해요. 개인 재산입니다. 또 개인이 처분을 해리면 1995년도 이후로 금융,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행해가지고, 그거 함부로 해, 회볼 수가 없어요. 보호를 해줬다, 정부에서. 그러나, 단 우리가 문중론을 파는뒤 지금 명의된 사람들이 끝까지 나는 못해 주었다 하면은, 우리 문중에서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부당이금 청구반환입니다. 부당이금 청구반환.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가령 저무의리아자한테 논을 이렇게 샀는데 아니 내 에, 팔아 에, 그 논을 팔아시킨다고 못산다고 그러면 이제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팔 수는 없고 우리가 그때 논살때 투자한 돈을 둘려 달라, 달라. 이게 부담이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이 산댁에 1억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논값이 2억이 되었어. 올라서 몇년 있다가. 근데 우리는 1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어 1억은 그 명이 된 사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값이 1억에서 5천만 원 떨어져 붙다. 그러면 넌 주인이 5천만 원을 벌태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현 현실적 법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 종이 안에다 보면, 넌 가진 사람이 나중에 나 못해 하면은 우리는 넌산 떡에 준 돈, 그놈만 차지해 와요. 이런 점 지금 현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여기 총회하기 전에 전번 대표인하기 전에 강주 가서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입정법이 그래서 저도 그날 금융, 아,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1995년도 7월 1일부터 발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돈을 놔두면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개인 앞으로 된 것은 불안통이 아무 한 그루라도 반드시 매도를 해서 우리 모두가 권한이 있는 초묘제사. 즉 말해서 초묘제사라는 것은 본중 명의로 등기를 할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예. 또 다음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예, 예. 어, 마이크 갖다 드려요. 예, 예. 어. 야,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네, 이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았을때 내가 이런 뜻을 이해하는데 전했으니까 강부라고 이렇게 전를합니다 아까 광식이 오고 또이 부분이 지산사를 얼굴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지산사를 지은 사람의 의사, 의사를 받들여서 그 놈만 재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수량이 나왔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산사는 특별히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여타도 아까 얘기했듯이 문중 것을 팔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냉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호소합니다.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문중노이라도 하나 장관을 놔야 내게 벌쳐도 시대 뭐 보시고 다녀갖고 어른짜리 만나는 노입니다. 어째서 다인 문중은 이런 얘기 오면 우리 문중에너는말이가 있고 이런 얘기 가 나옵니까? 어쨌든 지금에 와서 상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가만 놔두어도 불러도 소원이 말했으면 북사람 불러는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서워서 논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논을 볼때 말입니까? 여러분 냉적인생각하서 그런 자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법정 얘기했는데 법적으로도 하마 하자가 없습니다. 재판은 이깁니다. 지글시라고 주장해도 재판은 문중 재산당은 문중 재산당에 가져옵니다 문중 재산땅에 선이 끌어. 자 그러면 남은 두 사람 지금 재산갑합니다어찌냐 지금 문중권이야예성이 무조건 벌었습니다. 그럼 문중 되는 것이요. 안 돼요. 안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 팔아가지고 도대해서 뭔 하지. 뭐지럽다고 돈을 보드로 나오면 그렇게 손도로못 믿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요? 오히려 돈만들어 갖고 집을 살 때는, 자, 불 났다고 하지 합시다. 불 났다고 요불안 나는 보장이 없어요. 집 없어져요. 그러면 땅등을 납칩니다. 땅덩을 이렇게 돼지 거워가지고 우리 문중에 상화하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어째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자 옆에 오래나 다리문중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기다 돈도 받고돈많죠 이런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런 대나안 떴어요 어째서 우리 군중이 이런 일을 하냐고 말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호소합니다 우리 선대 애써서 해놓고거 그대로 보장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더할것이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 문제가 없으면 화합을 것인지 이 문제가 되면 이제 자연상받고 문제가 됩니다. 또, 결의원 다하라도여0 삼십 명은 저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유이, 혈액이 없어요. 결의 혈액이 없어, 법적으로. 쌈만 돼야 쌈만. 어째 번질라고 그래. 저, 저, 저, 그래서, 저 말씀해 그래서 나는 지금 상기회장이 말한 것은 전부 부장합니다. 부장이에요. 예, 비전에 유기가 되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너는 왜딴일안 했는지 우리는 혼자 불질 만들자고 싶어 여러분 들 명절이 판단해서 이거 혈압도 번뜩 결의해야 번뜩 혈압도 안 나오고 하지만 거기 전에 감별호사에서 우리 파보하고 화약들도 그렇게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 옆에서 마이크 받으셔 시그 제가 햄촌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총무 시절에 회장 시절에 땅재 밑에 1,100평인가 그 있어요 뭐 그거는 축포문중으로 명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군원 파라블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문중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냐. 그것은 문중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그저 산에 진입입니다그 논이 없이는 다박해버려요진입로가 없어요.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논을 팔아버는 순간 그 땅은 헐값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문중론을 팔라는 것이 아니고 네, 문중론은 명의로 되어온 것은 절대 안팝니다 아뭐 몇백배 몇십배 이익을 든다고 할뭐 수도 있겠죠. 결제해 주시면. 근데 다만 이 문종 답은 개인 앞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개인 앞으로. 아, 근데... 그래서 표결 그래서...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표결을 시키세요. 자 법장님. 아니 잠시 제가 간단히 한번씀 드릴게요. 아니 더 이상 말할게요. 아, 다, 다 아시면 사실이게아저 국진들이 내가 저 아재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지. 우리 아직 종신들이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현 집행부에서 이것 해결을 못하면 다총모리총관요 누가 얼사람지못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문중 답으로만 있다면 누가 팔아먹자 하잖아 누가 있겠어요. 솔직한 이야기야. 네? 그래서 기왕이 아직 말씀 나오셨으니 예 거시기에 분중탑 권한 거시고도정열풍으로정리해야만 두고지 안될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고는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놈이 보면은 같은 종교들께 표의로 우리 거수의식이 해갖고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반감을두고말도한다는 것도 서로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도움이 내 서로가. 기왕이 많아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지 서로 인상수 프리고 아재, 조카 간에 이 손지 간에 이렇게 나쁜 뭐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겄죠 서로 원하는 범위를 해서 종민들이 과연 이것을 내 말, 상기하재상기해라의 말, 명우의 동생말또 우리 저 감, 저 감사하신 이모의 저 영님 말이나 또 젊은 분들 뜻은 다 동의, 저와 같은 움이됩니다 우리 한 20명 된그 대표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이 안이 중재가 된거이요 우리가 몇몇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답으로만 되어있으면 우대로 팔아놓지 않을 것이에요. 팔아서 묻은다고. 그런데 잘 생각받아야죠. 지금 뭐, 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인장할 때저 축조가 했어. 축조가 있었는데 야, 야. 앞으로 몇년 있으면 한 5년, 안짜에특도가 있을 거요 네. 그때 가서, 뭘 파는 것은 그때 가서 하든지, 그러고, 그때 돈 투자법이 나오면은, 우리 문득 뿐만 아니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우리처럼 외로가 있는 집도 있어. 그러니까, 한 5년 더 기다려보세요. 2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봐. 네, 그리고바꿔 파는 네. 것은, 네. 그래가, 네. 그렇게 하고, 돈이 꼭 아쉽다고 하면은, 여, 네. 여, 네. 보세요. 네. 전부 다돈 덩어리요. 불가사도저손톱을 나무 속고 존나무 심어 응? 그런 연구를 안하고 논만을 꼭저그 그러고 나도 지금 내, 내 앞으로 논이가부요고내 앞으로 있는데 그거 그 같이 나 그걸 다 먹으라고 래도양안차 응? 그러니까 그 올보툼 안 되는 데 재고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해 내가 논 버는 재로 그래서 올해는 저저 저, 문기보다 논도 버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논팔자는건좀더 미뤄 그리고 한 5년 더 미뤄봐 그래서 도가 나오면 그때 하고 정 안되면 그때 팔아도 돼꼭아 팔아서 돈이 안거는 저기요 해야 할거아까가살이라서 저러면 나무라도 비어가지고 해야 할거니까집 같은 거에 단량 무너진다고 하면 너이라도 팔아서 해야지 아직까지는 그거지 않은데 높아 자서는 좀 제발 그만 하세요 네 선생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명인은 명이, 대부분 맞아. 앞으로 있는데 실제 주인은 대부분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롬 보는 것이 거시기가 저그 시기가 저세 분이 나이란 데요그 사람 청작권만 볼 뿐이지. 네, 네, 저세 분이, 세 분이 그말 하시고. 그, 네, 그, 네, 그안 그럼 안 저, 저,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화를 남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정시 보험파 정치인의 총회제 의원. 정치네의 사다. 송계문중, 북포문중주운문중 덕중.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답 전체를 매각하여 총유 재산으로 환수하는 건에 대하여 이번 총회에서 찬반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예, 영표, 영표 난에, 찬성 난에 영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난에 영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들까지뭐 에러가 하는 거다, 거다. 그래도 쉽게 이겨내려고 그이그 저기 그런 그러니까 게 감정이 있어. 예, 자, 폴기지 예. 말지 한 사람 손들어 봐. 아, 예, 아닙니다. 그요그요그렇게 나와 있다 이쪽으로. 그못지요 예, 확문로 확실하게 여기에서 저는 저는 문하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찬성이에요. 네, 예, 그거 이제 나좀 이거로 우선을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예, 예, 자신 예, 있는 예, 분들은 아 회장님. 예, 예. 내긴급독이가 하나 있어. 예, 예. 뭐냐면은 아, 나형제간에뭐 형님을 찬동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이. 예, 예. 자고로 우리 어르신네들이 야이 하면은 <웃음> 좋아, 우리 무선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우리 오늘또 시제를 모시는데 우리 음식을 안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문중부터 욕도면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추진는 개인 명으로 된 전답을, 전답을 문중 문토로 명예를 바꾸는 것은 어찌니까뭘안 주면 돈이 안들어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 소유가 되기 쉽다. 결론은 그거다니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찬반을 묻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중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문터는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우리 문중의 문터라는 것을 연명이랄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하면은 법적으로 매달 며칠날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사항입니다 하면은 법에서도 순서가 우리한테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경쟁이 불안합니다. 바밭을 가지고 있으면 점잖합니다. 우리 선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기해서 문중총회에서 이것을 가게란 사항입니다 하고 연명으로 딱 받아서 첨부해놓으면 법적 효력을 관리하라고 나를 봅니다 제가 네, 극단적으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니에요 보기좀 드렇게요 그렇게. 월야는 그렇게 고 다른 일도 그렇게 없어요 그 말씀 하면습니다 독적으로 가압기해버리 되는 겁니다 돈 드서 그래요 현재 나하고 누구 세 사람 있는데 그 논을 수준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압류 해버려 예를 들어서 지금 핵령에 있는 산주복을산 산, 그것이 지금 성수냉이로 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물자도못 파란무요 그 방법이 있어면 없는거 아니요 그때 연구를 알아보세요 자 지금 사람 파았으시는지 성수가 말소를 해줘야 파란물십니다 그런데 쉬어가면서 영원히 성수가 안해주면 못 파란무요 예를 들어서 김인근이광계대학교 이사장이 가면살라고계약해고 몇몇이 나갔습니다 관계대학교 이사장 방에서 자 우리 손님 한 대사람 나 누구를 이해하십나다섯사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광계대학교 전남 변호사가 자 계약합시다 듣기부터 가셨죠 딱 보니까 성도로 딱감리되었거든 안됩니다 그래서 안보냈어요 지금도 지금 성수가 말투을안 하고 못팔아 먹습니다. 그래서 정못 믿으면 감려해버려. 감려해놔. 감려해놔. 그러면 집분도못 벌어먹어. 은행에 재배도못 먹어. 그런 방법 이 있어? 왜 그런 방법 생각하고 꼭 서로 풍요롭게 뭐 쳐주고 꼭남산지 가지고 어는기로뭐 오액제야, 예액제. 그러지 마시다. 그래, 저 그러면 감려해요. 그 방법. 그 방법을 하자고 결의합시다. 예, 예, 그 방법을 해서 뭐, 감염, 지금, 향기, 학교, 향기에도 못 받아본다니까? 예, 그런, 또, 예, 그거 받고 있어요. 어째 못 해? 그 점에 대해서 형님? 응? 어? 아, 아, 지금도 지금 바람을 하는 게, 감염 해봤자 하는 게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게 연구를 예, 하셨어. 예, 예. 그데 예. 종땡 들어왔고, 이까지 시키려고. 자, 승진자 여러분. 네 자, 혜춘 네. 형님께서, 에, 네. 예, 저, 뭐, 저, 저기 저저 저 아까 그 합자로 읽겠습니다. 독자영자 형님께서도 기존에 문중론을 문중 명의로 했다든가 가등기, 뭐 가업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왜 그런 걸안 알아봤겠습니다. 다알아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고 요 조금만 계세요제 말씀 들어요. 어땠어요. 저상파 예예. 그조금계세요 그, 그다음에 이제 성수 권은그 성수가 예, 예. 네, 그그그그 그걸 지금 회장, 지금 회장, 말씀드리는 회장, 성수권은 저그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수 거는 저그물 논이 어떻게 돼야 되나? 산이라면 산. 아, 그게 산, 산이라면 논랑다돼 있어요. 그거 그 땅은. 아, 불어 그 산. 예, 성수가 그저 등, 저저저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가득기가돼 있어요. 또 성수 협명으로. 그런데 이제 성수가 요즘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한테 말을 슬슬 흘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권한이 있어요 근데 성수가 말을 흘리기를 뭐 여기 정치 되니까 공개합니다 그 땅은 우리 삼문중 땅이라고 그래요 아, 물, 그거는 꼭 내가 마음대로 처음 해볼 수 있다고 그래요 가득기를 해놓고 예, 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또, 매도 해가지고, 문중명의로 해가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먼 저, 감사님 나오셔가지고, 요, 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나는 저, 모든 재산 정리를 몇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더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수시권이 이거 지금 우리가 한1 2 0 0을 손해보게 돼있어요 <목소리> 예. 예, 저그 개인 앞으로 해서 가지고 그래서 절대 개인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제는 정리해서 반드시 총유 재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지고 분댄 날이 가요. 어떻게 엄청 이게 있 예,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제가 다알아봤어요 네. 네. 예, 가만히 가만히 예. 손수가 욕심을 내요. 손수가 욕심을 내. 아시아 손수가 욕심을 내. 들어온 사람 많이 있어. 법적으로 처리해 볼면 다돼버려요 안 된다니까 발해야지못바라거어이거는 감사님께서 시재적인 발표 주시겠습니다. 당과를 네. 투표, 네. 네. 투표 네. 결과. 그 전에 제가 좀한 네. 말씀 수 네. 있습니다. 이 회원들아, 원들이이렇게 되면 조율을 잡는 것이 이 여러 예. 예. 저그정주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정상숙 씨그 명의로 된 땅이 그 돈을 이렇게 갖다가 못 갚아갖고, 1200만 원 정도의 그 종친의 자체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거 매도를 해서 종친의 명의로 된 것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보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을 견,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돼야 돼요. 책임제 발언을 하셔야지. 예. 네, 뭐 얘들은 문제를 사태를 났는데 계속 이대로 밀고 가자. 이것은 실질적인 뭐랄까. 도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러고 내가 창수권에니하이요 심장,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년 전에 이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 예, 창수 앞으로 온머니저 자야가서 논이 단바이가 있어요. 그 근데 자야 산지기가 논을 어디다 바꿔준다고 거기다 우사를 지어버렸어. 예. 우리 논에다가. 그럼 그 대가를 내줘야 할거 아닌가. 그니 내가 가서 대가를 주라. 그러니까 자, 그, 저 고속도로 밑이, 그가 너는 보태. 그거 타이거 그 내방과 자기 논이 있어. 어, 그걸 바꾸자고 보니까, 기지머려가지고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벽천 앞에나, 우리, 우리 선산 앞으로, 우리 사주라 하냐,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다 논을 한, 용서에 놔가지고, 그, 그 평수가 안될 거예요. 그러고 돈을 좀더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그걸 했는데, 그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물 중에 여기 손이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 그, 저, 여기서 사는 사람이 그때 누가 있는 건 무기가 있고 있었고, 이? 창수밖에 없었어. 그러한 그래, 시대까지 등기를 내야 하는데 덜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창수가 그때농업에 빚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창수가 나는 이렇게 농업에 빚이 있으니까 나 앞으로 하면안 된다고 했으면 딴 사람 앞으로 했을 텐데 또큰분 중에 사람이 없으니까 창수하고 금원형 앞으로 둘이 해놨을 거야. 어. 그래. 그렇게 됐지? 네. 그렇게 됐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 떠들어도 되는데 아님. 그거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아, <목소리> 카메라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목소리> <아니, 자수가 목소리> 1200이라고만은, <목소리> 돈이 있으니까 돈을 고그 다음에 저쪽도 마찬가지나, 마찬가지로 되면 될거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조용히 해야지, 여기 와서, 짐을 씻었는가, 그런 방법이죠.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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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경작자가, 이거 물납이니까 경작자가 집행부에 와가지고, 것내년도 임대를, 내 전대를 물납니까고아야 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놀람> 1년 지기기 때문에, 모든 선전한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 쭉 해왔기 때문에, 그전들에 해서 다대세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원래, 선단 20만원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족중들이, 궁금한 것은 뭐 19마디 전는내려돼서 지금 200만 원이 지금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에. 그럼 원칙상 하면은 1 0자 10마디 200만 원이나 9마디 298, 380만 원이 돼야 오늘 주택가에 비치판 사항이 있으니까 이따오시고 간단하게 시고 그럼 저 이러한 건에 대해서 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발표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걸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 32, 33명이 투표를 하셨고 찬성이 19표, 반대가 10표, 모효가 4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제 1호 그안은 그간, 원한대로 외도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저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다 손들 반대. 푸는 걸 반대다, 반대다. 찬성, 자, 내요찬 하는거 찬성 다 소득 찬성 찬성 지금 돼? 저 어, 아닙니다 지금 저 어, 어, 안됩니다 거의 안됩니다 어, 형님이 어, 지금 내 얼굴 보고 손 드리지 말라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비밀 투표로 했습니다. 그 누구다 들 예, 예. 야, 그러시오. 아니, 새끼어가 있어. 이잖아 아니, 시다아 아니, 가 내가, 내에 서서. 안 아그 o u l d 얼굴 다 o all good up with a 파 p o o n You just the top of the city. I couldn't never see the c i 기 y I couldn't never see the city. I couldn't come around the shirt. I was a 그 o u 사 to be a n t i 그럼 i 다이 네, 메이터로 결정 되었음을선포합니다예 예. 예, 예.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 여기 이기에 나따 우리 저가들다닐지라데 대부분이 면더 월봉이 설물 그거고만이 러면아이 색들아, 누구들 땅살때 색들아 얼굴나 봐서 무대 써시. 내가 시벌로면다 바쁜데. 아, 너 딱. 아, 아내가 그럴 때는 고양이있으 아, 해야 돼. 고양이있으 아, 친구가 시벌로나 사갖고, 친구들 밥사주거냐 내가 이제 들어 썰으면 시한이 준다고 얼굴로는 새끼한테 3만 천원 써놓고 나는 2만 7천 100원 써놨고 내 앞으로 해서. 그리고저저저조용이좀 해주시고, 나조용이좀 흥분을 하나 찌시고. 냉정하게 우리가 냉를해야됩니다 냉정 잘못 좀 동네 할아버지 비석 쳐부를 할때 이들 말 말로 제 했어. 그런 것들 하는 거올 사야 가서 봐라. 개 같은 놈 새끼들. 다야 가서 봐. 사직 집에 가서 봐. 그래놓고도 시부영서 마이크 두고 지도. 지금 현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분위기는 본인들이 해버리고 본인한테서 몇자 분이고 전부 여기서 소분위기 해버렸어. 보세요 여기서. 아니 본인들이 그랬지, 본인들이 그지여기서 여기서 그랬어. 믿지를 못해. 그런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본인들다 있을게 여기서 그것으로 자칭해 봐. 그러면 아 그것은 안됩니다. 얼굴 쳐다보고 손못 들어요. 예예 손못니다야땅을고 에이 두표를 이렇게 해야저 비밀 두표를 해주니다예 그러고 그리고, 아, 아, 그리고 덧붙쳐서야 아, 저거 무슨... 아, 아, 예, 아, 아, 난... 아, 아, 뭐 아니 이거 알예 앉아계시고. 아제 알았지요. 아, 예예. 아, 누가 예. 손을 들고. 아예 맞고. 그래서 이것을 한거이시 다시 아 해서. 다시 나도 진짜 해볼까 다시 나눠줘. 네예 아한이요 반도가 돼요. 뻔는 것이요. 어? 뻔는 것이요. 는 것이요. 여기 고 대. 아할거 선에 고안 오고 는것요팔 정도 요 요. 알지가하아버지 역사에 나고거거는이이 가 아반티스. 기요똑리쳐가요 그런데가 모이렇게 여기서 천대 그렇게 야가야 아이 땅을 팔아 돈이 안으면 집이라도 들이 팔아서 해야 지 인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이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금 같은 산과 땅을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입니다 제가 안을 제출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게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회의한 사항을 자세하게 녹음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관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등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해 놓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등기법이 법적으로 또 바꿔질 겁니다. 왜? 문중 땅인데 개인 소유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일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결, 뭐 국회의원도 이런 짓거리 안해요 정당한 일을 조상님을 위해서 우리는 앉아서 숙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가득기를 하면 된다. 그럼 왜안 합니까? 어, 아, 기행고 예,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런 가변를 안 들어. 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땅을 찾아 선선이 내 것이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법관은 아닙니다만 나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공표다 가입표다. 우리 일각길 일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 방법이 있고 또연명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왜 땅을 팔아먹냐?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인지 얼마다. 나 그걸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돈으로서 돈으로 끝납니다. 말술 먹는 사람이 그러면 나 오늘 술안 먹었어. 술이 술을 먹는 것이. 거리 돈을 먹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농토를 유지하자는 것이 내 관심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여자 회원님들도 아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개인이 안 가지고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실증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네. 취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이내 나이도 86세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말을 하면은 우리 동네는 어른이 없어. 어른이 있어야 돼. 어른이 있어야 돼. 옛날에 어른들은 그럼니다들뭔 소리 하냐. 이것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글로 끝납니다. 우리 동네는 그것이 아니요 오늘 호남 청취 대에서 많이 왔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했습니다. 우리 문중이 참 좋아졌습니다.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하면은 아 대체 저런 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이런 거 기록해 놓고 녹음 테이프 돌아갑니다. 걱정이다. 그럼 틀어볼면딱들어주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말씀이 끝났고요. 제가 이제 이 안은 원한대로 이렇게 통과를했음을 아까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자, 김찬상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앉으면서. 네, 그리고, 김찬상으로 넘어갑니다. 저, 넘어갑니다. 저, 여기서 변수를 해도, 이제 폴라모은 인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감, 인감 들어가야 됩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길게 <웃음> 돼요. 그냥 됩니다. 길게 눌러줘야 돼요. 여기서 소리에도내리 인감이 들어가야 이제 폴리에 그러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감 끼워서 안 됩니다. 역적이 됩니다. <웃음> 합법적인 결의가 아니에요. 이 투표도 엉터입니다 <웃음> 조작이에요. 조작. 그래서 여기서 못이기 때문에 당사자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거슬러 결정하자고 있어요. 어떻 다고 있어요. 요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무여요 무여 모여. 서로 캔다도 본인들이 인가안 되죠 못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 모든 일을 어째 밀고 나가려고 하자고 말이여 서로 원소지에 만들어가지고 아 여기서 자 찬성 사람 들어 한게 아까 너대사람뿐이여 나머지는 전부 반대다 하고 있어 근데 표현은 말이여 오히려 자주 만행이 나왔어. 이예요여 저, 장애요, 예, 저, 저, 저 형님 얼굴 보고 손못들까봐도 투표로 아니야 소신대로 다버렸어아니라 네, 예, 예. 그, 그 아니. 얼굴이 두 개야, 개가 아, 진짜. 가상하냐. 자기 양심 안에소신대 막말은 좀가해 주시고. 형, 여에서이허위예허 무효고, 저럭걸어가 여기서 직접 당사시켜 거스로 손들어갖고 해, 손되는것이어 자, 그럼 저형님 자, 그만하시고. 아니, 아니요. 예, 저. 아니요. 공부하는. 그. 교사 사고가 넘어갑니다. 예, 예 맞다. 예, 예, 재판에도 이긴 날이 가요 소용은 없지요. 이제 다 듣길 네. 해 버려. 가득 절감 맞으실 때가. 예. 어, 저는 지금 미국에서 40년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좀 미국에 들어가서 한지가 사십 년 되는데요. 제가 여기도 온, 여기 온 거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조국이 있고 내땅이 있어서 여기, 여기 옵니다.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저는 안 와요. 제가 상황할 때는 이 정치회를 통해서 저저 이 대의를 하고 뭘할 때는 그. 결정을 그냥 어느 분은 찬성하고 어느 분은 반대하고 그러시는데요. 좋은 일을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저 나머지 태어날 후손들도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한국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늘 투표한 것을 보류하시고 저기 돈을 저 집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한번 모셔서 여기로 변호사를 모셔 와가지고 그분 의견을 듣고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 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를 저기 투표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의 같는그 처리 방법을 아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불편 없이. 로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상이 물려준 땅 파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조상 땅이 물려준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살고 저기 지금 그 문족이 돼 있고 가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는 하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 전문가를 모시다가 저기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해보시고요. 예, 예, 말씀 끝났습니까? 예, 예 말씀. 저 아,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 참고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에서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산사가 여기 지산사 홍산문이에요, 여러분들. 저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데 좀 힘이 대단한 붙으셔서 대단한 한, 한 예, 저 관리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 오늘 이후로는 그 지산사를 총치내에서 있는... 환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지산사 홍산문인데 이렇게 부서져서 떨어져 있고 한 5, 6년 전에 지산사 한판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돈 내다 주셨다 놨어요 예, 지금 관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시산사 관리는 나이 드신 분은 좀 쉬시고 형님도 저희 정치 내에서 접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여, 회장 예, 예. 여, 내가 제안할까? 예예. 기급적이에요. 회장 불신이 났는데. 회장 불신이 났는데. 회장 자격 접수 딱 팔아먹자는데 회장. 회장인데 무슨 놈을 씨들어. 저 새끼야 회장이아이 그러니까 할 것은 뭐되고 있어. 어? 아이저저저저 저, 저, 저, 할아버지. 아 책에도 나오죠. 역사에 나오반이요 그거 표시 하면 몇 년부터 말하면 그것도 모온놈니 이거. 이거 안 나. 그렇죠? 진짜 려 예, 죠 나다 땅 파라. 내일 을 가서 다 파버려 갖고 고이 가. 요리 신사홍산문입니다 예. 아. 아이고. 그거. 거기 있다. 가운데 갖고. 아. 바로 거신이에 해. 제이고꼭 거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사홍산문이 나무래기 때문에 떨어에 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라도 지산산 목소리 따로 있어야 된다고 것이요. 여러분들, 만일 문중에서, 아까 누가 제안했던만유재이면얼마 만큼 더 내면 될거 아니냐. 그때그때 누가 청구 없으습니까 그때그때 청구 없 누가 이렇게 뱉게 습니까 전달달을 주어야 그 사람이 책임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은 51명의 참사가 총회에서 21명이 검증을 하했어요 거기에서 지산사 무제개 결의를 했어 내가 결의한 내용을 남동로 드리겠습니다. 전혀 아, 모는사람이 이게... 회장하고 비슷가지고 그러면 나... 저, 저희들은 이제 폐해를 하고 요, 요, 요, 나머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폐해를 서합니미가박수이좀하자될수죠 네. <웃음> 폐해를 서는. 네, 네. 네. 어사피 굳지 관리에 대해서 5 0일분 어떻게 대리했냐 회장이 제안하기는 관리 의사는 동주 문지 기원이 있다던데 고맙습니다 관리 비금 5천만 원 좋습니다 박수 어, 고마워요. 매년 이자 가지 관리합니다 좋습니다 박수 이렇게 초기에서 개기한 것이요 그런데 아까 누가 수정하는 것들이 조금 응이 가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초기에서 관리는 것은 그 시가 쌓고, 멋져요 쌓고, 어쩐다 그리다 개인 사담 나누면서 금압이 그 쌓인하시죠 어쨌든 그리고 집에 보다 내가 선 때는 시간 전부터 하던 사람인데 이거 외교가수영는데 여기는 조금 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여 아닙니다. 아다아닙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